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두 군데에 인도를 그렇게 라이딩을 할까 합니다 그 라이딩 코스는 그 MTB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좋아하시는 코스고 그 다음에 또 걷기도 좋은 코스고 자 이제 합류지점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제 임피에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될것 같은데. 이게 풀페이스 좋은 점이 확실히 덜 추운 것 같아요. 이 얼굴이나 이 머리가 확실히 덜 추운 것 같은데. 단점이 불을 너무 꽉 졸라매니까 이게 발음할 때 조금 약간 어눌해요 이렇게 불을 꽉 양축해서 <웃음> 누가 손으로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안전이나 여러으로 촬영할때는 좋지않을까 멍멍아 멍멍이 지오는 굉장히 큰게 두사경 같은데 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저수지 네온탕이라고 써있는 여기에서 합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도착은 안하셨네요 저희가 빨리 왔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음, 냄새 좋다 매운가 보다 메, 메아 맞네 그죠 향기가 코로나 여파가 아직까지 오는 거 아니야? <웃음> 음, 향기 나네 메아 향기 나네 메아다 맞다 하동에 메아 지금 막 피거든요 지금 구레랑 하동 메아 맞아? 어어 <웃음> 아이고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양 시트가 시트가 이게 소파예요. 네, 어, 차 네, 코모에 네. 사코모 어, 차 코모. 아니면 하시는지, 어, 사실 안 들었구나. 예. 통하는 건 아. 아, 아. 오늘은 형님 순사 컨셉이고만 순사. 네. 어, 순사 컨셉. 싹, 순사. 컨셉을 싹 바꿔. 어, 템포트 순사 템포트 순사 템포트 컨셉. 컨셉 완전히 지금. 어 순사 케브라, 컨셉 케브라 바지로 어케브라 바지에 저거 아, 전투화 봤어. 어, 어. 예. 지금 딱 순사 컨셉 순사 예. 체코 순사 이게 투두네 <웃음> 아, 예. 아. 방... 방 차단이 에 예, 방탄 소재 예 부드러워 <웃음> 딱딱하지 않고 음. 아잘 어울려요. 어. 달아도 이게 잘안 닿는다고 어. 봐. 케블라가 방탄이라 원래. 티크도 없고 이건 전부 그냥 야 야. 점 방식으로 오네. 기가 막혀. <웃음> 정조대. 정조 <웃음> 정조대. <웃음> 정조대. 정조대. <웃음> 아, 기가 막혀. <웃음> 자 곱다. 고 아주 색깔도. 완두콩 색깔에 팔강 색깔에 삼선이의 어? 곱다. 고아. 어. 자 이제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자 가겠습니다 천천히 자 날씨 좋다. 자, 오르막이 나옵니다. 이제부터 진짜 인도의 이제 시작입니다. 크리트로 깔려있는 길인데 이제 가다보면 흙길도 나오고 자갈길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큰 바이크들한테는 좀 맞지않는 그런 인도고 이렇게 작은 바이크들은 타기가 용이하죠 아무래도 착지성이나 여러가지가 좋기 때문에 네. 에이프가 두대 있는데 그 삼성, 그러니까 삼성이로는 이 길을 자주 왔어요 근데 제가 이놈으로는 지금 처음 가본거예요 그래 테스트할 겸해서 일부러 얘를 타고 나왔는데 뭐 생각보다 굉장히 지면을 잘 잡고 올라가네요. 지금 보니까 LH. 조금 내리막이니까 속도를 약간 줄여야 돼요. 굉장히 고즈넉하해서 제가 여기서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그 차박했던 영상 있잖아요. 여기 정상 부분에서 제가 자, 촬영을 했거든요. 자, 촬영을 위 해서 이쪽 길로 촬영. 우후우 um. 오우! <laughs> <Woo -hoo. laughs> oh. 아 멋있다 재밌어 이게 또 작은 바이크에 또 이런 참 매력이 있어요 이게 또 타보면은 큰 바이크만 타시는 분들은 아, 저게 뭐가 재밌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볼뽀리의 매력이 또 있잖아요 이런 볼뽀리의 매력이 뭔가 가볍고 제어가 너무 간단하고 통제 가능하잖아요 쉽게 쉽게 그러기 때문에 이볼보리의 매력이 아주 한번 빠지면 또 헤어나질 못하죠 이볼보리의 매력 자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조심조심 이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네. 그래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후우. 아따, 재밌다. 재밌어. 아이고, 재밌다. 첫 번째 여기서 차박했었거든요, 여기서. 와, 여기서. 예, 여기서. 아이고, 좋네. 좋아. 이게 인도의 재미가 있어요, 이게. 어막 달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쏠쏠한 재미가 있어. 어 아기자기 귀엽네요. 어 아기자기. 니 경치 구경도고 뒷바퀴가 살살 털때 이게 쫄깃쫄깃해서. 서아막뒷장갈서바퀴가 살살살살 이렇게 <웃음> 어. 털때 쫄기는 느낌이 좋아 아주 기분이. 아. 이거. 자, 즐겁게 또한번 가야지. 아, 다 일발이고, 마, 일발. 야. 아주 좋아 천천히 가세요 네. 아이고 가보자 대리막길이 이게 슬립이 잘 나요, 원래. 브레이크를 탁 잡으면은 이게 슬립이 잘못한다날수 있어요. 제가 해야 되니까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. 자 이제 나포 인도를 지금 지나서 이제는.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익산으로 넘어가는 이제 함라 인도 쪽으로 그렇게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가 이 나포면이거든요. 이 전체가 지금 자 이제 군산에서 이렇게 고개를 넘어오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웅포면으로 바뀌게 되는데, 이 웅포는 행정구역이 익산시 웅포면으로 바뀌게 됩니다. 거리를 지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익산으로 바뀌게 되죠. 여기에서 우회전. 여기 보면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. 해서 지금 이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는데 이 길로 가게 되면 이제 그 함라쪽 임도를 탈수 있는 그 길이 나오는데 그 전에 야생 녹차가 어 남쪽이 아닌 그 야생 녹차가 최북단까지 올라가는 그 경계 마지막 그 녹차를 키울 수 있는 그 경계점입니다 그래서 한계선 이라고 하죠 더이상 올라가면 이제 녹차를 재배하기가 힘든데 여기까지 이렇게 재배할 수 있다는데 그곳에서 이제 다시 임도로 타게 되는데 이 가는 중간에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처음이라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 키울 수 있는 한계선. 더 이상은 이제 녹차를 키울 수 없고 네. 녹차를 재배할 수 있는 마지막 여기 한계선. 아, 여기가요. 예, 여기. 네, 이렇게. 음. 녹차 이렇게 또서 음. 아 녹차 이게. 이게. 네. 어, 저기도 이렇게 있네요, 보니까. <웃음> 다시 이곳에서 이제 쉬고 여기가 최북단 녹차밭이었습니다. 얼른 이제 여기 함라산 임도를 한번 탄 다음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. 저도 우회를 말만 들어봤지 처음 먹는 거예요. 지금. 네, 저도 항상 지나가면서 먹고는 싶었는데